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코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운디앤 거래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파운디앤 셋업 같은 경우는 공지원에서 제가 거래를 공유를 해드렸고요. 보시면은 바이오랏 파운디앤 진입을 해서 아, 엔트리 같은 경우는 1 6 5 8 0 0 정도가 되겠고요. 사무스 같은 경우에는 스트럭처 4시간, 아, 1시간 스트럭처 및 타깃 같은 경우는 1 6 7 8 0 0 정도를 주었습니다. 자, 처음 사무스 같은 경우는 살짝 크게 주었다가 거래가 진행이 되면서 사무스를 조금 타이트하게 주면서 리스크 리스크 리워드 네, 비율을 조금 더 높게 주었습니다. 자, 한번 어떻게 분석을 하였는지 트레이딩 뷰에서 보시도록 하시죠. 네, 같은 파운드 1시간 차트입니다. 제가 거래를 한 차트이고요. 자, 이 같은 경우는 현재 비포어 상황인데요. 네. 4시간 차트로 잠깐 와 보면은 아, 데일리 차트로 이제 잠깐 와 보면은 데일리 차트에서 현재 파운드가, 네, 파운드엔이 상방 움직임을 계속해서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고점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점이 올라와 있는 상황. 그 다음에 165 정도 레벨에서, 그죠165 정도 레벨에서 현재 서포트를 찾고 있는 모습. 아, 서포트 도착한 상황. 서포트 도착을 했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한번 노려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지 차트에서 어느 레벨에서 내가 매수를 할수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서포트 레벨에 도착을 하는가 동시에 낮은 타임 프레임으로 내려와서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어디서, 아, 어떻게 거래 진입을 할 수가 있는지 그것을 노려보도록 합니다. 보시면은 네이션 차트 서포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서포트, 두 번째 서포트, 세 번째 서포트 터치를 주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서포트 터치를 주는 상황에서 이제 매수 세업을 찾을, 네, 용기를 내볼 수가 있고요 4시간 차트 캔들을 한번 확인해보면은, 하나, 둘, 셋, 밑으로 위기 길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시간 차트에서, 네, 1시간 차트에서 카운터 트렌드 라인을 그려주면서 상방 브레이크 값을네 기다려볼 수 있겠지만은, 이번 거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일찍 들어가서, 조금 더 일찍 들어가서, 비율을 조금 더 높게 잡아주었습니다. 처음 사무스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정도 비율을 주면서, 1대 2.5 정도 비율의 거래를 했고요. 거래가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1대 5 정도 비율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엔트리 같은 경우는 15분 차트에서 거래를 해왔고요. 바로 다음 캔들에서 제가 진입을 했습니다. 네 바로 이 위에서 제가 진입을 했고요. 15분 차트 바로 조금 진행이 수익권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타겟이 상당히 멀기 때문에 이 정도 수익권으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한번 해보면은 카운터 트렌드 라인은 아직 뚫지 못하고 잠깐 베어리시 캔들을 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 당연히 카운터 트렌드 라인을 터치한 후에 반응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런과 동시에 불캔들이 나와주면서 카운터 트렌드 라인 상방 브레이크아웃이 나와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카운터 트렌드 라인을 상방 브레이크아웃을 주었다. 그 다음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서포트 아, 서포트가 아니죠. 레지센스, 즉 저항선 상방 브레이크아웃 후에 그 다음에 레지센스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나온다면 우리의 매수 셀업은 상당히 건강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겠고요. 진행을 한번 해보면 은네 트렌드라인을 서포트 삼아서 현재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트렌드 라인 서포트, 그 다음에, 레지센스, 레지스텐스를 이제 서포트로 찾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보시면은, 상방 브레이크아웃, 그죠? 깔끔한 레지센스, 이제 저, 제대로 된 상방 브레이크아웃을 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면은, 네, 나왔습니다. 이 레지센스가 이제 다음, 뚫린 레지센스, 즉 저항선이 이제 지지선이 되고 있는 모습, 그렇죠? 지지선이 되는 모습, 그래서 진행을 한번 쭉쭉쭉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167.800까지, 아그 사이, 아그 전에 이 레지센스를 뚫고 서포트로 찾는 모습이 나왔을 때 스탠로스를 그전 서포트 밑에까지 네 ,까지 오게끔 수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1대5 정도까지 비율로 우리가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진행을 계속해서 해보죠. 이렇게 168까지, 아, 167.8까지 우리 타겟을 터치를 해주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모습입니다. 왜 167.8이냐? 원래는 움직임의 끝을 168까지 보고 있었지만은, 어, 정확히 타겟이 이 캔들의 움직임이 정확히 168까지 오지 않고 어 한10 정도 모자르게 아니 20 정도 모자르게 한 후에 떨어지는 모습을 어 종종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거래를 할때 내가 생각하는 최종 목표치보다 조금 낮게 이제 수정을 해주시면 은 수익을 조금 더 자주 어 깨끗하게 챙겨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현재 이러한 상황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시간 차트에서도 보시면은 현재 지금 서포트를 찾고 있는 모습, 168.0을 다시 한번 위로 뚫고 있는 모습. 한 시간 차트로 확인을 해주면은 우리가 168을 다시 한번 서포트로 찾 서포트로 찾는 모습을 보여준 후그 다음 170을 향해서 네. 170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파운드형 거래를 했고요. 남은 한 주도 좋은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